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말라기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구약 39권의 끝이죠.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저희가 포로 이전, 포로 시기 또 포로 이후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지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말라기가 안 보이죠? 말라기가 안 보이고 말라기는 이 지금 70년 뒤에 이제 등장을 하죠. 70년보다 더뒤에만 등장을 할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는 지금 보면 나의 사자 나의 천사란 말인데 여기에 지금 아 표시가 생략이 된것 같은데 단모음 뒤에 이라메시 오면 우리가 끊어 읽죠. 쉐바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말이죠. 말 읽어보자. 말말이 예, 알레비 묵음이죠. 아죠. 아. 아. 키죠. 말아키 말아키 말아키 말아키 말아키 말아키 아, 아, 아, 아, 이것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란 뜻이고 헬라어로 읽어보면 얘가 말이죠. 말라키아스죠. 시작. 말라키아스. 말라키아스. 말라키아스. 말라키아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어로는 말악시, 다음에 헬라어로는 말라키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죠? 말라기란 뜻이? 나의 사자, 나의 찬사란 뜻입니다. 말라기 배경을 보면, 자, 이때는 이제 유다 지역이 페르시아 통치를, 바사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 포로 이웃이 되고요. 아마도 이 시기에 느헤미아가 활동했을 것 같고 성전에서는 희생제사가들어있을것 같아요. 자, 성전 재건 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련는 예언이 아직 실현되기 이전이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예, 회의로 인해 서 종교적 의식의 형식화가 일어났고, 자 열정이 식어서 이제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자이 나라가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의 후예가 누구죠?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의 수도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어디 어디라고 배웠죠? 역사 시간에는 수사하고 페르세폴리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방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소구드인. 소구드인, 여러분 아세요? 스키타이라고 알죠? 이 사람, 이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에요. 그 간다르, 여기는 지금 어디죠? 인도, 파키스탄 지역이죠? 다음에 여기, 이란,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는 또 이제 그리스, 불가리아, 다음에 여기에 어, 레바논, 이스라엘, 여기가 요르단, 다음에 이집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 지역에 걸친 대제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수도는 우리가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이게 정복이 당했죠? 페르시아에 이미 정복을 당해 있었었죠. 근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던 어떤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견도 건축하고 성벽도 이제 건축에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페르시아 지배어 통치 때 이쪽을 레반트라고 했는데요. 보면 여러분 시돈이 있죠. 시돈, 옛날 페니키아 땅이었죠. 다메색, 가르나임, 길르앗 토비앗 토비앗이 나오죠. 여기 성전지을 성때 방해했던 인간을, 성전이나 성벽지을 때 방해했던 인간들이 여기서 왔었죠. 그 다음, 모압, 에훗,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다음에 아스돗 이렇게 또 이둠에,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지방 총독을 보면, 기록으로 보면, 저희가 세스바살, 스루바벨 다음에 느헤미아, 느헤미아가 나오죠. 다음에, 우리가 바고아스나 에이츠 기아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엘라난, 에오에셀, 아흐자이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분들은 세스바살, 스루바벨 다음에 느헤미아.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느헤미아는 어느 지방 총독이었죠? 에루살렘 근처인, 에루살렘을 이렇게 포함하는 에우드 지방, 총독이었죠 자, 말라기 기록 목적 우리가 다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신앙의 형식과 도덕적 타락을 책망.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알리기 위함.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깨우치기 위함.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할 여호와의 사잔을 보낼 것을 경고. 자, 이런 목적으로 말라기가 쓰여졌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면,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돼 있어요. 크게 보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무시당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근데 이사회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인데, 이것은 또 주님의 초림, 그 다음에 재림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꼭 유념해서 봐야 될게선지자들은 모두 자기를 기주, 그 선지자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정말 때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시당해서, 당해서 그 한탄을 고백하시는지,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로 5절을 한절씩 교독해 볼까요?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 말씀의 엄중합니다. 자, 시작.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를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로 우리가 공공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또너희 눈이 볼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지금 보면 말라기에 이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향랑 경고도 하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주님의 주님의 초림을 또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재림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자 3장 1절로 3장 1절로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망군의 주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뭘 이야기하죠? 초림을 이야기하죠.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는데 그는 세례요한이고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시에 사장은 사실상 주의 재림을 제림을 이야기하면서 4장 5절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작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자 분명히 엘리야는 여기서 엘리야는 어떤 회복시키는 사역을 말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엘리야라는 건 선지자 사역을 예표하고 있죠. 선지자의 경고는 사실 주님께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이미 많은 선지자들의 회, 지금 외침을 좀 듣고 계세요. 근데 안 들린다면 귀가 안 뚫려서 지금, 영적인 귀가 안 뚫려서 안 들리는 거거든요.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정말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라기를 좀 재밌게 한번 볼게요. 이건 논쟁 형식이거든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세요. 자, 내가,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말라기가 하, 한마디 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재밌어요 보세요 두번째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워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주여 말라기가 대답을 해요 대꾸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의 이길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논쟁 형식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다시는 너희 흠모를 받지도 않겠노라 하니까, 말라기요. 주여, 어찌되미 이까 하니까 주께서 2장 14절에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음 볼까요? 2장 1 7절에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혀 하였다. 하니까 말라기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괴롭 드렸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시죠.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이걸 한번 대화 형식으로 보세요. 그냥 쭉 읽어나가지 마시고요. 대화 형식으로 보면 재밌어요. 자, 뒤로 갈수록 뒤끝 장렬입니다. 너희가 나의 교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라기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말라기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네. 이걸 도적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쵸? 자, 논리적으로 봅시다. 대화 형식으로. 다음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하니까 말라기야 대꾸를 하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대담이라. 자, 재미, 재밌, 재미있지 않으세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한번 보면, 그,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질문, 선지자의 대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성경이. 자, 말라기에 여러분, 말라기 언급된 이스라엘 아을 한번 볼까요? 하나씩 저랑, 하나씩 저희가 서로 교, 교독을 한번 해보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주의 하는자 주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와 성결을 욕되게 하는 자 정치는 자 가늠하는 자거짓맹는자 품꾼 사기에 대해 억울케 하는 자과부고를억는자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자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 주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완한자 자. 교만한 자자 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세상 법적으로 이런 것들은 점치거나 가늠하는 것들은 세상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됐죠 가늠도 자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세상 법에서는 내가 높은 직위에 있다고 교만해도 처벌할 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또망령되일컫는 자들 있죠.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주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예배 빼먹기는 그냥 예배는 그냥 자, 본인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 거짓은 거짓말은 노상해. 다음에 가증한 일도 하고 주의 성결을 또 욕되게 해. 점도 쳐. 간음도 해. 거짓 맹세는 다반사로 해. 자 우리 고용인이라면 고용주라면 고용된 사람들 억울케 해.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압제해. 자 객들을 객들을 억울케 하면 안 돼. 억울케 해. 주를 경유하기는 커녕 돈숭배는 잘해. 줄을 섬기나면 돈숭배 잘하고 주님은 그냥 하나의 도구야. 주의 것은 노상 도적질해. 완악한 말로 줄을 대적해. 주님의 말을 많이, 어떻게 요즘 현대에는 사랑의 주님을 만들어 놓고 공의의 주님이안 보여. 그래서 다용서하시나다 다 받아주신다. 주님도 죄인은 싫어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도 죄인은 엄청 싫어하세요. 자 교만한 자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교만해서 마귀가 됐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도 사실 이 죄악들에 안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중입니다만 여러분 속으로 여기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주님께 돌이키세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만 아세요. 자, 여러분, 사회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뿐이거든요. 그 위에 뭐가 있죠? 우리,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좌파다, 우파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성경적인 걸 보면 가끔 뭐, 좌파라고 공격도 받고, 우파라고 공격도 받나? 아니요. 하나님은 좌파, 우파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개념에 의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자본을 가진 자가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억울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본을 가졌다면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우리가 평등사회를 지향을 한다고요? 그건 넌센스예요 자, 마크스가 르그 마지막 날을 좀 오해를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공산주의는 부의 편중이 더 심하게 일어났었죠. 권력과 부의 편중이 더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쯤이면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체제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악의 문제는 무엇으로밖에 해결이 안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밖에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죄악의 리스트가 지금 떴죠,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음미하시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회개하라면 이제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시죠? 자, 말라기를 간단히 보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장으로 되어있죠 말라기가 자, 1장 1절로 5절은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사랑고백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나오고 보면 여기에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같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의 죄악과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이 나와요. 1장 하반부와 2장 초반에 그리고 2장과 3장에 걸쳐서 유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보면 여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유다 유다의 악과 주께서 임하시는 날 유다의 도둑질 11조 유다의 교만과 주께서 정하신 날 헛된 말로 하나님을 대죠 경외하는 자들이, 자들이 받을 이야기하고. 복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죠.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로컬리 어떤 나라적으로 시대적으로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죠. 자 분명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악이 관영하면 아무리 의인이 있어도 그 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 멈추지 않으세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죠.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 마지막 때 정하셨어요. 자 보니까 마지막 때에서 그런지 인간들이 전 기술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타락해 가고 있어요. 요즘에 5G다 또 제가 역투를 벌이는 지금 딥러닝이다 자율차다 모든 기술들을 보세요. 또 인간복제다 해가지고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어요. 지금 죄악이 엄청 관영해서 아마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지금 임박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그날이 그 지금 정해져 있어도 곧곧 곧 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때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엘리아 등장을 예언하고 있죠. 엘리아는 이선지자를 예표하고 있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말라기와 신명기는 참 유사해요.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에 나온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약의 법, 예수님의 법은 법을 보면 구약을 포괄하고 있고 산상순에 잘 나와있죠.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보면 잘 나와있는데 그 구약의 법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신명기율법보다 훨씬 더 세요. 누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냥 끝난다고 이야기를 해. 한번. 어떻게 구원을 받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행위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지키라고 했어요? 안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죠? 아멘? 사실상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 어떤, 세,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의 율법들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세요 이거 어떻게 지켜요? 성경을 받아야 지켜요 우리의 힘으로 못 지켜요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고백했죠.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권세를 멸하게 되죠? 사탄의 권세를 멸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사셔야 돼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본인의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근데뭘더바라셔 진리를 깨달아 버렸는데. 이제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보면, 말라기와 신명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와의 호 사랑,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여와의 호 이름, 유일신관, 11조 이렇게 나오는데, 말라기 2장 15절을 볼까요? 말라기 2장 15절을 한번 여러분, 자, 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 말라기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영을 주시고 아무도 자기의 젊은 시절 안에게 기만에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로 가볼까요. 1 1절을 이제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물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자,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11조는 사실상, 어, 저기, 우리의 말하자면 세금이죠, 세금. 기본적인 하늘나라의 세금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받으실 것을 이제 권면드리고요 근데 그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각종 우상숭배와 악한 일에 동원된 교회에 있다면 거기에 들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을 교회와 모임으로 옮기셔서 거기에 11조를 드린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의 의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음, 경외하려함 많은 하나님을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함 하려, 만군의 여와의 호 사자가 되려함 하나님의 이름을 명화롭게 하려함 하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이제 레이지파와 제사장들만의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무가 돼요 자 그럼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베렉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샤마르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는 평강을 주실 것실 샬롬을 선포하라 이거 우리가 선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레이지파와 매 언약의 성격은 시작 축복의 언약 영원한 평강이 언약, 어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자, 근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죄를 지었네. 잘 보세요. 자, 제사장은, 자, 지금, 말라기에서 지적되는 죄는, 정도에서 지금 벗어나있죠. 떠나있죠. 자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사실 어기게 했어요. 레이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이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제사장입니까?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에 머물러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버금을 전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이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자 11조를 지금 11조의 기원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11조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1조 약속, 어, 제사 법전에 나온 1 1조는레위기 민숙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또신명기에서도 11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좀재밌는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도 나오고 있어요. 말라기에 나타난 11조, 복음서에서도 히브리에서도 11조가 언급이 되는데 자이현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인간보고 헌금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내가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내가 이번 한달 10억을 벌었다. 근데 그러면 1억을 헌금 11조로 드린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이번 달에 100만원을 벌었다. 근데 1 1조 10만원을 한다. 이게 천국에서 같아야 틀려요? 10만원하고 1억이? 같아요. 돈 있다고 째면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게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보금서에 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11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걸 도적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흥금 많이 한다고 이렇게 드러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죄예요. 죄. 헌금 드리고 벌받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부유해서 드린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걸 아시고 이렇게 드리세요. 드리세요 하나님께. 자, 말라기에서, 말라기에서 이제, 예언한게 신약에서 이루어진 게, 진 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 자, 언약의 사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초림이 이루어졌어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심판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불못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빨리 끝났죠? 기쁘신가요? 자 여러분 지금. 펜하고 자 노트를 좀 가지고 오세요. 지금 준비가 안되셨던 펜과 노트를 좀준비하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제 마치는 시점에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하시죠.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제가 수요예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서 구약을 마쳤고 여러분 구약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게 지금 신약하고 너무 똑같다는 라 거죠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의 주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서 사용해 주신 언어가 아마 히브리어 아람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를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래로 한번 시작해죠다 잊어먹으셨죠? 노래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시작 알레벳 기멜 다레 헤바브 사인 헤테트 요드 카프라메 맵눈운 싸메 아인 페짜데 코프레 시신신 타브 한번더 빠르게 알레벳 기멜 다레 헤바브 사인 헤테트 요드 카프라메 메누사메 알테자데 코프레시 신신타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한 자씩 써보죠. 일곱 알레 알레 써보세요. 알레 분 발음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써보세요 지금 알레 한번 써보세요. 다음에, b 벳 t b e 써 b 세요김 e 김 b 김 t 김멜 t 써보세요 e t b 달 t 달 e 달 b 써보세요. t b e Vav, Vav, Vav. 예, 써보시기 바랍니다. Zine, Zine, z i n 써보세요. Het, Het, Het. 써보세요. Tet, Tet. 뱀같이 생겼죠. 다음에 Yod, Yod. 다음에 얘는 지금. 이 발음이 되고, 얘는 선보고 지었죠.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게 나오죠. 선상적으로. 그때 1 1핵기 뭐예요? 요드예요, 드 요도. 자, 헬라우로는 뭘로 나 이오타. 요드하고 똑같은 발음이 난게 뭐, 이오타예요. 영어로 보면 아이 비슷해요. 이오타가. 그 요드입니다. 요드는 자음 성격을, 어, 모음 성격을 가진 자음이에요. 이 발음이 돼요. 다음에 카프. 하. 하. 카프는 문미형까지 한번 써보세요 자 끝에 오면 이렇게 써여지는데달렛보다더 길어요 이게 길이가 끝에 길이가 더 길어요 카프 하. 다음에 라멧. 라멧. 라멧. 라멧. 라멧 라멧 써보세요 맴, 맴. 맴. 맴. 맴. 맴. 야, 문미형까지 써보세요 문미형은 얘 미음 발음 나는데 무 발음 나는데 우리나라 미음하고 똑같네 그냥 다음에, 눈. 눈, 눈 써보세요. 문미형은 바브랑 비슷하지만 바브보다 더 길어요. 눈. 눈. 다음에, 싸메흐. 싸메흐. 메흐 예, 써보세요. 헬라어의 시그마 비슷하게 생겼죠? 다음에, 아인. 아인. 아인 써보요 와이 자 비슷하죠? 영어의와 근데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인. 페. 폐문명까지써 예, <웃음> 보세요. 폐 자데. 자데. 자데. 예, 까지써 보세요. 커프. 커프. 커프. 요 r 쉬 s h r a 자, 얘들은, 예, 써보시고, 얘들은 이빨을 한자로 봐요. 이빨, 이빨 생김새를 보고 만든 건데, 얘이 예, 점이 이쪽, 왼편에 오면 신, 신. 오른편에 오면 신. 신, 신. 신, 신, 타브, 이렇게 우리가 배울, 아까에 오른쪽, 왼쪽에 오면 신, 왼쪽에 오면 신. 다음에 여기는 타브. 어, 타브. 어, 타브. 어, 타브. 자, 한번 뭐 읽어볼까요? 알렛. 알레 e 레 l 달 b 해, 와, h Gimme, Gimme, Dale, Dale. He. He, Vav, Vav, 쉬 신. 프 신, 탑 네,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1분내로 알렙부터 탑까지 한번 읽으면서 써보세요. 자, 알렙 쓰세요. 벳 기멜, 달렛 해, 따라오시죠. 와브 자인, 헷테 요트 카 a f RAMET, MEM, NUN, s a 네, m 따라오고 시죠아 i n PE, ZADE, KOF, 프 e 네, 쭉 써보세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음부호만 있고요.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부호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냥 짝대기 하나 쭉 그은 거 우리가 이제 어떤 자음에 하나 그으면 파타우라고 해요. 얘를 파타우라고 하고 다음에 얘는 단모음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우를 이렇게 작게 쓰면 이거 카메츠라고요. 해 이건 장모음이래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라하브죠. 라하브. 라하브. 라하브. 라하브. 어, 불꽃이란 거예요. 얘는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 여기에 달렛에 점을 넣으면 맨 처음에 경강점이돼요 세게 발음해야 돼요. 따바르. 따발. 따발. 따발. 따발. 따발. 따발. 따발. 말씀. 따발충이나 따발. 자, 그 다음에 이는, 자, 여기 히렉이라고 하죠. 히렉이나, 다음에 얘가 이 발음이 나는데, 요두도 사실 이 발음이 네요 여기에 히렉에, 히렉, 히레, 요값이 히렉 요드는 당연히 이, 이 장모음이 네요 볼까요, 한번? 여기가, 지금 여기가 보면, 사실, 얘는 장모음, 단모음을 겸한데, 얘는 사실 단모음이에요. 미드발, 발. 여러분, 읽어봐요. 미드발. 미드발. 미드발. 미드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붙여서 안 읽는데, 여기다 해놨네요. 미드발. 다음 얘는 장모음이 되죠? 힐행이 드니까 비탄. 비탄. 비탄. 비탄. 비탄. 비탄. 자, 우리가 단어의 맨 끝에, 맴, 눈, 라멧이 오면 그 앞에 모음에 붙여 읽어요. 그래서 비탄이라고 있죠 자, 비탄, 비탄, 궁전. 여러분, 궁전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게, 왕이 되면 궁전에 있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궁이 있죠. 궁에 그냥 머물죠. 갇히는 거죠. 비탄에 잠기기네. <웃음> 자, 어떤 궁전에 계셔서 기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 아푸지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궁전에 있으면 어떠죠? 자기가 왕도 아닌데 왕 역할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죠. <웃음> 자그 다음에 예를 보면 예를 세골 한번 따라해 세골. 세골. 세골. 세골 세골. 예를 체레 라고 해요. 체레, 체레. 얘는 체레요드 체레요드인데 체레이오드. 단모음, 장모음 숭장문는 예의 발음입니다. 볼까요? 여기 에레츠 에레츠 땅이죠 땅 다음에 베레시드바라엘로이 뭐죠? 하샤마인고 하하레츠가 나오죠 에레츠 여러분 배웠어요 얘는 뭐죠? 애쉬죠. 애쉬, 애쉬 애쉬. 뭐냐면 여기 시가 시가 지금 점이 찍혀있었죠. 이중자음인 거예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건 밑에다 붙여서 읽어요. 애쉬, 애쉬. 애쉬. 애, 그냥 애쉬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얘가 두개 중첩되어 있는 하나로 하나로 줄여버린 거예요.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애쉬, 불이라는 뜻이고, 얘는 보면 맨, 맨, 맨, 맨. 맨. 가운데죠? 자 그냥 벤 하면 짧게 발음되는 뭐죠?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얘는 장모음이니까 벤 하면 가운데 란 뜻이래요. 다음 우는 자 여러분 여기 헷갈리니까 뭐예요 얘가 뭐죠? 새골이죠새골 쇄골, 읽어보세요. 쇄골. 쇄골. 쇄골. 쇄골. 쇄골. 쇄골. 쇄골. 쇄 다음 얘는 키부츠가 있죠. 얘는 장모음 다음에 슈레. 다 우발음이 돼요. 볼까요? 여기는 여기 이중 이자음이네요. 술람, 술람, 술람. 술람. 사달이네요. 술람. 술람, 얘는 우울, 우울, 일어나다. 자, 갈대야, 우울에서 아브라함이 하르노 떠나기 위해서 일어났죠. 우울, <웃음> 자, 우울, 우울, 일어나다는 뜻이 있죠. 다음에 오는, 카메차트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이 파타카메차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카메차트 하고. 그 다음에 홀레. 홀레. 홀레 바브가 있네요. 볼까요? 에는 콜. 홀. 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콜. 홀. 모두 이건 외워버리시면 돼요. 이런. 음. 자 여기에 카메차트분 오단모음이 되는 경우는 그냥 다 외워버리시면 돼요. 콜. 홀. 콜. 그 다음에는 보케르. 보케르. 보케보케 아침이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아침에보케은창색이 나오는 보케보케보케 다음에 이토는 토브. To 토브. 영어로 말하면 구시에였고선 토브. 토브. 여기에 지금 바브의 점이 위에 오면 오발음이 되죠. 아래 오면 뭔 발음이 돼요? 슈렉에 해가지고 오발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합성 실바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합성 쉐바, 단순 쉐바가 있는 이거 그냥 쉐바라고 하죠.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여기 보, 볼까요? 메오 메오드. 메오드. 메오드. 메오드. 메오드. 사실 쉐바가 맨 앞에 오면 발음이 다 돼요. 다 발음이 돼요. 예외가 있긴 해요. 신이나 신이 죠그 이빨. 얘가 얘가맨 앞에 와서 예 아래올 때는 발음은 안 돼요. 그 예가 있지만은 일단은 이 쉐바가 맨 단어의 맨 앞에 온다 그러면은 발음이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메오드. 메오드. 메오드. 메오드. 메오드. 이와 같이 다,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 파타우가 뭐죠? 단모음이죠. 단모음. 아단모음이요 이때는 단모음 뒤에 오는 쉐바는 발음이 돼요 안 돼요? 발음이 안 돼요. 말쿠트. 이거 말쿠트. 말쿠트. 말쿠트. 통치. 자.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라하브. 라하브. 라하브. 라하브. 타바르. 타바르. 타바르. 트바르 비트바르. 비트바르. 비탄 비탄. 비탄. 에레츠. 에레츠. 에 에쉬. 에쉬. 에쉬. 벤 술람 술람 우르 우르 콜콜보토 아리 아리 아리 합성쉐바 합니다. 합성바 사자죠. 아리. 엘로로로심 신이란, 우리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으로 해서 그랬죠? 오니, 오니, 오니, 오니. 어갑이란 뜻이죠. 이런 것들은, 자, 자, 잘 봐두시고,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자, 히브리어 헬라어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읽으시면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이 아주 중요하죠? 노래 한번 할까요? 시작. 알레벳 아. 기멜달레 에바브사인 헤테트 요드카프라메맴눈사메아이페자데코프레시 신신타브 좋습니다 1년 전보다 한결 나으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알레벳 김에, 달에 해, 와자헤테 요, 카프 라메 멤눈 사메 아이 패 자데 코프 레쉬 신 신타 자 한번 1분 줄 테니까 쭉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빨리 써 봐요. 알레 배 빨리 쓰세요. 베, 김엘 달레 헤, 쓰세요 体、体、体、体、体、体、体、体、 카프, 라体、体、 눈, 사메흐 体、体、体、体、体、죠 아인, 体、体、데体、프体、쉬 신, 신, 타흐. 여러분, 다스렸을 걸로, 여기서 발음이 안 되는 두 개의 자음이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아유. 알렙, 예, 맞습니다. 알렙과 아인이 발음이 안 되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끝에, 단어의 맨 끝에 오면, 앞에 몸에 붙여 붙여있는 자음이 뭐, 뭐가 있죠? 음. 맴, 눈, 라메시 있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하, 라하, 다바르, 다바르, 미트바르, 미트바르, 비탄, 비탄, 에츠에츠 에쉬, 에쉬, 벤, 벤, 슬람, 슬람, 우르, 우르. 콜, 홀, 콜, 콜, 보컬, 보컬, 보컬, 토우토우토 아리, 아리, 아리,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오니, 메옷, 메옷, 메 말쿠트, 말쿠트, 예 너무 좋습니다. 1년 전보다 한결 좋습니다. 계속하시면 여러분 실력이 계속 늘릴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 잠시 한 2, 3분 정도 우리가 좀 기도를 합시다. 구약의 선지서를 이제 끝냈습니다 구약을 오늘 시간 끝냈는데, 더불어 히브리아까지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랑 똑같아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는 자, 남은 자, remnant, 이기는 자, who overcome, the people who overcome이죠. 이기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구원 받는 무리 들러 남기를 간절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들에게어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을 게어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을 게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없지 않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을 게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을 되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요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례 모사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우시오 모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